안녕하세요. 벌면서 배우는 곳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다른게 아니라 제가... 어제였죠? 네, 어제 마켓 오픈 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멤버분들께 공유가 되고 유튜브에 잠깐 올렸다가 어, 영상 편집 문제로 인해서 어, 제가 잠깐 지웠는데 어, 거기서 설명된 대로 골드가 지금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지금 아주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2 7 0핍 정도 지금 현재 내려온 상황인데 어 아주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영상에서 설명해드린대로 1483레벨을 어, 1,483, 1483 레벨을 뚫었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1401로 보고 있습니다. 자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골드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죠. 어, 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어, 어느 순간 이게 헤드 앤 숄드 패턴을 주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까 어, 하얀색이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어깨로 해서 이렇게 현재 지금 이 트렌드라인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어, 한눈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어, 이1485 레벨입니다. 1485에서 1483 레벨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어, 그 다음 타깃으로 1401까지 충분히 지금 노리, 어,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 골드 쇼 포지션을 제가 약 1526에 가져가서, 어, 1493 정도에서 제가 나왔, 나왔어요. 어, 그래서 아주 좋은 수익을 어, 챙겼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트렌드 라인 밑으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 최종 목표로 1401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어, 하지만, 그것의 이제 컨퍼메이션 자체는 우리가 1483, 어, 1485이 구역, 이 노란색깔 박스 보이시죠? 이 구역을 뚫어야 1401까지, 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는, 이제 오는 이제 마켓의 한주는 골드는 지금 쇼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 대로 1483레벨을 뚫었기 때문에 어, 다음 타겟은 1400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계속해서 쇼포지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엔이 있는데요 달러엔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드릴대로 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주를 거래해주시는 어, 달러엔입니다.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여기까지 쫙 내려와서, 다운 트렌드가, 어, 그죠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 바닥, 140.65, 어, 아, 140, 아, 1 4 6 5이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채널 바깥으로 나온 상황인데, 어, 저희 멤버분들에게는 확실히 한눈에 보이는 셋업입니다. 바로 업트렌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셋업인데요 112.40까지 충분히 거래 어, 이 셋업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달러엔 또한 지금 골드하고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 108레벨을 어, 지금 뚫었기 때문에 어, 다음 타겟은 이제 109그 다음에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12까지 저희가 어, 거래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주 아주 분석대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모든 질문과 어, 가입 문의는 이메일로 이곳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masterclassfx@gmail.com. 그래서 어, 저희가 거래를 두 개를 아, 어, 두 포지션을 알아봤는데요. 어, 너무 요일부터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상당히 수익이 크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주 화이팅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